여기 네트워크 안 되겠네. 아 죄송합니다. 네트워크 가저지 하나가 자꾸 끊기네. 은대 사투리입니까? 와. 은대 김씨로사투입니다막그 김치입니다. 어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네김입니다아 맛있다. 네방고배고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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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겁나고 내가 겁나. 그게 궁금한 데왜 다행이니까 보내주 몰라요 그냥 자기 할만한 스것이얘기하시에 몰라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<웃음> 어, 네. 지민이 죄송해? <웃음> 죄송합니다 민희는 이제 일에 있는 죄송이죠 지민이 왜 죄송해인지 저기 카메라에 들고 한면 <웃음> 얘기해주세요 <얘기했잖아. 웃음> 아저가 별명이셨어요 박주민이라고 주현이 <웃음> 주현주 <주혜민, 주혜민. 웃음> 아 근데 말이 나게대 그러자 주야만. 근데 대들이다 했어. 주야 네. 어그 네. 근데 네. 말하그들이 약간 그 감정에 빠져서 <웃음> 아, 말을 오디어나가듯 한 느낌으로다가 약간. 아니올려 아니. 아니, 아니 아니 근데 그그 그 감정에 묶어칠 타이은 아니었어.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야 칠거아니아 그 <웃음> <복과 치일 웃음> 뭐, 이거 뭘 합시다. 아 요거 잘 풀어줘야지. 그렇죠. 두파 썼었던 거잖아, 그치? 그치? 그치? 그치? 그거 다그 마음 안다? 아, 다. 제 마음이 맞지? 제 소중한 거요 박보여 박보여 있 정말 문통이로다붙혀있어요무로 그 돌아 소로 돌아. 음. 그 아요그먹어야 우리 이제 유엔 얘기죠. 자, 자, 응. 자,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자초지좀 궁금하신 사람들 많 자, 비행기 다 떴어요. 네. 내놨어요. 멸에지죠 아니야. 아9분 그래서 바로 매 그래서 막 이제 돌아와 가지고 막 호텔 와서 헤매하고 유에 10시... 딱 가니까 아, 12시였지. 그렇죠. 1시에 되겠다. 방금 이시 이동하고 하는 거 해서 이제 한 12시 1시 1시 5분에 출발을 응?